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에 지금 네 종류의 콜라가 나와 있는데요. 코카콜라, 코카콜라 제로, 펩시콜라, 펩시콜라 제로까지 이렇게 네 종류의 콜라를 나라가 모르는 상태로 먹어보고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짜잔! 네 이렇게 세팅을 완료하였고요. 오늘 도우미를 한번 모셨습니다. 와, 나와주세요. 바로 우리 공개님입니다. 와! 선생님이 나라에게 이제 하나씩 먹여주실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펩시콜라! 그냥 오리지널로 하겠습니다 네, 그냥 펩시콜라로 하겠습니다 1번은 네, 부디바기를네 <웃음> 그리고 2번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은 제로일 것 같은데요 뭔가... 제로인데? 코카콜라 제로로 가겠습니다 아까 거랑 완전 뭔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었으니까 아 이거는? 그쵸 코카콜라 제로! 네! 이번은 코카콜라 제로로 갈게요 펩시콜라같은데 뭐지? 3번! 어, 3번! 어, 3번 코카콜라! 그냥 오리지널로 가겠습니다. 네 그냥 코카콜라로 가겠습니다. 네! 네 그리고 4번! 마지막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! 아, 되게 뭔가 상큼한 향 같은게 나는데 사실 아까 나라가 펩시콜라! 그 제로 펩시의 뭔가 그 라임 색깔의 어떤 그 패키지에 라임 색깔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4번은 펩시 콜라 라이트로 가겠습니다 네! 그래서 1, 2, 3, 4 4개를 따라가 일단은 어, 모두 테스트를 해보았구요 그럼 공개님은 여기서 일단 보내드리고 결과를 확인할게요 공개님 안녕! 네 안녕! <웃음> 나라가 지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아직 답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 어! 답은 지금 펩시 제로? 코카콜라? 펩시? 코카콜라 제로? 일단! 일단 나라 기억에도 4번은 딱 틀린 것 같고요 나라가 아까 첫 번째를 펩시라고 했군요 아! 근데 그냥 펩시라고 했군요 네, 땡 틀렸고요 두 번째는 코카콜라 제로라고 했는데 코카콜라였군요 네, 그리고 3번은 나라가 코카콜라라고 했는데 펩시였고요 그리고 4번은 나라가 펩시 제로라고 했는데 아, 코카콜라 제로였군요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다 틀리게 아, 이렇군요 아! 어! 아니 되게 되게 네 되게 뭔가 네 맞추지 못했네요. 하나도 안 맞는거죠? 하나도 안 맞네요. 네. 이렇게 나라가 콜.. 사이다.. 콜라.. 아니 음료수 나라 그래도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. 네. <웃음> 콜라 미각 테스트는 이렇게 구력적으로 끝이 났지만 또 다른 미각 테스트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호, 어떡해? 안녕.